때가 되어 만남으로 이대으로 준비시켜 깊은 사랑 고백하니 말씀을 손을 얹고 축복으로 출발하니 하나님의 귀신 사랑 감사하며 찬양하세 예수님의 계심이네 가슴 얻어 감동줘 서로 다른 마음들을 이해하고 감싸주네 아름다운 법으로서 사랑으로 하나되고 있수님의 다 내세, 성령님의 계신 역사 믿음으로 갈망하여, 우리 보고 한 몸으로, 주님 뜻을 순조 하네 거주신 지 교사로, 소방으로 세워주고, 주님 사랑 실천하여, 온 세상의 친구들이.